아 어, 지금 갑자기 미션을 받았는데요 인터뷰 질문지를 제가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열매 같은 데다가 이건가? 이건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것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기로 왔습니다 뜰채라고 해야되나? 이게 되게 뭔가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설마 이거 오리 이건가? 뭐 아니면 다시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 자 오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웃음> 왠지 이거 맞을 것 같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에선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타입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이 나왔습니다 갈색 아니면 검정색인 것 같은데 검정색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갈색이랑 검정색 둘다 비슷하게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오리는 이 정도만 잡아도 될것 같고요 아까 나무에 걸려있으니까 나무에 한 개만 걸려있지 않았을 텐데 어? 땅 속에 타임캡슐을 묻는다면 무엇에 타임캡슐에 넣겠는 타임캡슐 실제로 묻는 사양을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화나 뭐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물건이라 의미가 있는 걸 묻겠죠? 미래에 나, 내가 보면 의미가 있을 만한 거 팬분들에게 받은 첫 이제 팬레터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물건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해 자신이 딱 이제 어?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봤을 때도 열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타임캡슐에 그걸 넣어서 미래에 제 자신에게 깜짝하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어? 와 진짜 여러분 보세요. 지도해보고 싶은 색깔의 머리는? 음.. 핑크색 해보고 싶습니다. 좀 과감하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 근처에서 한 사람들 몇명 있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이걸 이걸 누가 찾아? 아 진짜 나니까 찾았다 이거.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원래 야외 촬영을 하고 다녔을 때 햇빛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햇빛 때문에 눈이 안 떠져가지고 아 눈을 떠야 되는데 되게 웃어야 되는데 웃을 뿐이 있는데 살짝 눈은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낚시꾼 모자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어, 햇빛에 지장 없이 눈을 번쩍 뜨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서 되게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엄청 편합니다 <웃음> 텐트에다 가 해놓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상표 같은데 이걸 일주일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 이건 칼답해 줄수 있습니다 카레입니다 왜냐? 제가 카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카레가 웬만하면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 어, 하나 더 발견? 음.. 마니또 미션 잘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니또 그거는 잘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사진 찍기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은근 그런 걸 숨어서 잘 찍어요 어, 어디 보자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질문을 써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말하면 당연히 아침식사인 것 같아요 아침식사가 사람의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식사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잘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네요 지금 눈앞에 팬분들이 나타난다면 하고 싶은 말 어, 마지막 질문에 되게 잘 맞는 질문이네요. <웃음> 어쨌든, 눈앞에 팬분들이 나타난다면 할 말은 한 개밖에 없죠. 그냥, 사랑합니다. 그말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기 캠핑장을 쭉 돌아다녀 보면서 숨은 인터뷰를 해봤는데, 일단 좀 색다른 기분이네요. <웃음> 인터뷰를 보통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제. 피니님이 해주시는 말, 질문들을 이제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딱 그냥 카메라 보고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네, 솔직히 찾아다니는 게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도 좀 자연스럽고 좀 편안하게 인터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영상이나 사진으로 뵐게요. 안녕.